지난 영상에서 전치사 오늘 다뤘었잖아요. 전치사끼리는 서로 비교하면 이해가 더명확해진다 그랬어요. 윗과 오늘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자,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. I agree on your opinion.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해였고요. 접촉이었죠. 그리고 I agree with you. 이것도 접촉이에요. 너의한테 동의해요. 즉 접촉의 의미로는 옷과 온과, 온과 위를 다쓸수 있지만 with은 언제 더 많이 쓰냐면 뭔가 접촉하고 함께 움직이는 뭔가 함께 하는 동적인 느낌을 좀 가미하고 싶으면 on보다 with이 더잘 어울려요 즉 with 뒤에 사람을 썼기 때문에 좀더 동적인 느낌이 어울려서 with을 쓴 거고 on your opinion은요 너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동적인 느낌까지는 필요 없어서 on이 더잘 어울린 것이었어요 결국엔 with은 이렇게 뭔가 접촉하고 동적인 느낌, 함께하는 느낌이면 충분히 윗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한영사전에 보면 비례 소유 조건 여러가지 우리말 뜻이 나오잖아요. 사실 이 우리말 뜻다 이용할 필요 없고요. 이 그림 하나,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영어식 요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. 예문들을 볼게요. A vehicle with three wheels. 자, 자동차인데 자 바퀴가 3개 있대요 우리말로 하면 소유지만 함께하는 느낌이면 충분하죠 the wage will increase with how many days you work 자 급여가 증가된대요 with how many days you work 네가 일한 날짜만큼 증가된대요 즉 급여와 너가 일한 날짜가 함께하는 느낌 괜찮죠 하나 더 볼게요 fame with appearance 자 외모로 인한 외모와 함께하는 인기래요 즉 잘생긴 사람 인가봐요 결국 원인 이지만 이것도 네, 함께하는 느낌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이 그림 으로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하려면 우리말이 필요해서 자꾸 우리말을 꺼내는데 이해하는 거는 그냥 우리말 쓰지 말고 그림 하나로만 충분히 할수 있고요. 만약에 번역을 해야 될 때만 적당한 우리말을 꺼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윗은 이거면 다 이해할 수 있고요. 오늘의 주인공은 바이예요 바이. 바이도 마찬가지로 윗이랑 비교하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. 자 예문을 먼저 볼게요. The room was cleaned with a vacuum cleaner. 자, 그 방은 진공 청소기에 의해서 청소된 거였죠. 자, 그런데 하나 더 볼게요. By my mom. 우리 엄마에 의해서예요. 그러면 청소가 된그 도구가 뭐냐면 어, 진공 청소이기도 하고 우리 엄마이기도 하지만 이 영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죠. 자, 다시 말하면 위세 영향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냥 함께 붙어있는 정도의 느낌이고요. 근데 바이를 쓰게 되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주도적이 돼요. 즉 이렇게 큰 그림으로 생각하면 바이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바이 하면 힘, 영향력, 큰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제 다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이걸 오늘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먼저 바이가 쓰고 뒤에 개념적인 단어를 쓰려면 영향력이 돼요. 개념적인 단어가 되면 자 그런데 뒤에 진짜 실물이 오면요. 그때는 어, 딱그 실물 옆에 딱 붙어서 해요. 자 개념적 혹은 실물 두개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관사를 썼냐 안 썼냐 였었잖아요. 관사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. 자 결국에 관사를 쓰지 않으면 자 바이버스 그러면요. 버스의 힘에 의해서예요. 버스의 힘으로. 자, 예문으로 만들어 보면, I came here by bus 하잖아요. 그럼 우리말로 하면 나 버스 타고 왔어지만, 영어식 의미는 나 버스의 힘으로 왔어예요. 그러니까 버스의 실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버스의 힘으로요. 그래서 관사를 안 붙인 거고요. 만약에 버스 앞에 관사를 붙이면요. 바이 더 버스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실물 안으로 들어갈 순 없어요. 실물 안으로 들어가면 in, on, into 다른 전치사를 쓰는 거고 by 실물하면요. 그 실물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by 더 버스는요. 이렇게 버스에 딱 붙어 있는 거고요. 예문으로 보면 he avoided the sun ray by the bus 하면요. 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피하려고 버스 옆에 딱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. 자 그래서, by the sea, by sea. 자, 이제 좀 구별할 수 있겠죠? 한번 더, 한번 자세히 볼게요. by sea 하면요. 바다의 개념적인 접근이에요. 관사가 없으니까. 그래서 바다의 힘으로 해요. 그래서 우리말 사전을 찾으면, 어, 해상으로, 뭐 뱃길로,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, 자, 사전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요. 바다의 힘으로 하면 전부 다쓸수 있어요. 그래서, I live Sea, 그러면요 바다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자 얘는 여러가지 중의적 의미로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겠죠 문맥에 따라서요 그래서 어,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라면 바다의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I live by sea 해도 되고요 다른 경우도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 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바다를 보면서 막 힐링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I live by sea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sea 앞에 관사가 붙으면 진짜 바닷가가 바다가돼가지고요 by the sea는 바닷가가 되는 거예요 바다 바로 옆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 live by the sea 그러면 바다 근처 바다 바로 옆에 사는 거예요 자 I live by sea 랑 I live the by sea 이제 좀 구별이 되시죠 그리고 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게 by the sea는 바닷가 바로 옆이고요 near the sea 하면요 바다 근처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자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든 뭐 글을 통해서든 뭐 TV를 통해서든 영어를 계속 접하잖아요. 뭐 대화를 통해서도 할수 있는 거고. 예전에는 대충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씩 원리를 배우게 되면요 관심이 더 생겨서요. 그냥 넘어가지 않게 돼요. 공부를 자꾸 하게 돼요. 그래서 이게 이해를 한 통한 공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 그랬어요. 예전에는 퍼프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하고 면 그냥 바닷가에서 사는 걸로 그냥 지나가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배우니까 좀더한 번씩 더 보고 즉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게 되면 네, 여러분들 분명히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일상에서의 관심 꼭 가져주세요 자 결국 by 하면은 요두 가지 중에 하나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구별이 안될 때가 있어요. by 미 이럴 경우엔 내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이해서일 수도 있고요. by 미 그러면 바로 내 옆에 딱 붙어서 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이건 구별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우리 말이라는 걸 쓰, 쓰면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문해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. 그문해력을 그냥 영어에 접목하면 아 언제는 내 힘에 의해서 언제는 내 옆에서 이걸 구별하는 데는 별 커다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한번 예문을 볼게요 the last work is finished by me 그러면요 마지막 업무는 나에 의해서 내 힘으로 끝내졌어가 된다라는 걸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 옆에서 끝내줬어 라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그렇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by me 자 실물 나의 몸을 얘기할 때는 내 옆에 딱 붙어서라 그랬죠 그래서 he has studied by me all day long 그 사람은 어내 옆에서 하루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잖아요 이면 이때는 이제 내 옆이 되겠죠 근데 with me를 쓰면 나랑 함께 공부한 느낌이라서 좀 다른 거죠 by me는 그냥 내 옆에서 따로 공부한 거예요자 요렇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우리가 좀 많이 틀려 하는 것들이 뭐냐면 I have to a r r i v e there 나 거기에 도착해야 해 3시까지 할 때는요 until 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때는 영어로는 by를 쓰셔야 돼요 until 은 틀린 표현이에요 자 왜 이때 by를 쓰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by는 영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좀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3시라는 영향력이면 딱 3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시 50분 2시 반도 다 3시까지 해요 그 사이에 아무 때나 한번 오기만 하면 되는 게 by 3였고요 자 at 3 하면 뜻이 좀 바뀌어요 뭐냐면 I have to a r r i v e there at 3 그러면 요 2시 50분에 도착하면 안 돼요 2시 반에 도착해서도 안 되고 딱 정확히 3시에 도착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다른 말로 on time 이라고도 할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until 이랑 많이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위에 문장을 한번 번역해 볼게요 I have to arrive there by 3 그러면요 나 3시까지 도착해야 되었고요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stayed there until 3 yesterday 나 거기서 3시까지 머물렀었어 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위에도 3시까지고 아래도 3시까지예요. 즉 같은 단어를 쓰니까 같은 뜻으로 우리는 인식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쓴다는 거예요. 자 위에는 뭐냐면 3시까지 계속 도착하는 게 아니라 3시 전에 한 번만 도착하면 되는 거였죠. 그게 by 3였고요. until은 쭉 3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. 그 이어지는 느낌을 쓸 때는 until 3가 더잘 어울리는 거였어요. 요거 이제 우리말로는 구별이 안되지만 영어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쓰시기 시작해야 돼요. 자 결국 b y 는요 그림 하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자 힘으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근처에 딱 붙어서 일 수도 있었어요. 이거는 우리말은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하거나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미 조사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발달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데 영어는 그게 안 돼요 순서에 따라서 주어냐 동사냐 이런게 결정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치사라는 걸써 가지고 단어끼리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몇십 개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말 어미는 수백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전치사는 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여러 뜻으로 폭넓게 쓰여 가지고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 by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이제 될수 있어요. 자, 한번 볼게요. by day 하잖아요. 그러면 by day니까 바이가 좀 크죠. 그래서 그낮 시간 동안, 그 하루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우리말로 쓰면 동안이라는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by day이고요. 자, by가 타면하면요 신의 힘으로죠. 그러니까 뭔가 얘기할 때 신의 힘으로 얘기하니까 맹세코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자, one by one 하나씩 딱딱 옆에서 붙여서니까 네, 순차적으로 하나씩이 되는 거고 스텝 바이 스텝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죠. 하나 더 보면 multiply 20 by 15 하면요. 예. 네, 증가시키는 거예요. 20개를 15개씩 번씩 by 15해 가지고요. 곱하기의 의미로도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뜻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, 자 핵심적인 뜻을 모르고 따로따로 따로 외우면요 안 돼요 안 외워지고요 아주 특출나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 일부만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, 딱 정확한 뜻 하나를 인지한 상태에서 확장을 해나가면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돼요. 자, 전치사 어렵지만, 자, 좀 시작 단계니까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